여러분, 안녕하세요. 먹빌입니다. 요새 가을철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. 피부 진정과 보습에 도움이 되는 병풀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는 요 퓨어 알스 브랜드 제품과 함께 들은 자기 전 스킨케어 루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해볼까요? 오오. 자, 첫 번째 제품은 센틸라 65 그린티 팩입니다. 센텔라 65 그린티 팩은 병풀 추출물과 생노차입이 그대로 함유되어 있는 팩입니다. 완벽하게 초미세먼지까지 씻겨내어주는 워시오브 팩인데요. 워시오브 팩들을 제가 많이 써봤지만 이렇게 얇게 잘 발리는 팩들이 많지는 않거든요. 근데 이렇게 얇게 발리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자기 전에도 빠르게 발라서 쿨링감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다음날 메이크업할 때도 확실히 이런 팩트를 사용하게 되면 화장도 굉장히 잘 먹죠. 이렇게 생녹차잎이이렇 올려져 있는 게자 이렇게 바른 다음에 10분 정도 지나면 이렇게 러빙을 부드럽게 해서 닦아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저는 10분 있다가 다시 올게요. 자 이렇게 세안을 마치고 나왔습니다. 맑은 피부톤이 되었습니다. 다음에 써볼 제품은 센텔라 90 인프리 제품입니다. 병풀 추출물이 무려 90%나 함유된 제품인데요. 지친 피부에 활력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피부톤이 또 한결 정리가 됐죠. 수분감이 쫙 초오르면서 방금 전에 발랐던 앰플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흡수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앰플 다음 단계는 센텔라 80 아이크림 제품입니다. 요건 병풀 추출물이 무려 80%나 들어가 있습니다. 자연 유래 성분의 순한 아이크림인데요. 발랐을 때 너무 꾸덕하거나 리치하게 되면 아무래도 손이 잘안 가게 되는 게 아이크림인데요. 요 아이크림 같은 경우에는 손이 좀꽤 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. 눈가 아래 부분에 얇게 두들겨서 발라주세요. 아무래도 좀 여리고 민감해질 수 있는 눈 주변에는 아이크림을 좀 수시로 잘 발라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그리고 꼭 눈가가 아니더라도 팔자주름에도 발라주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. 아이크림 다음인 마지막 단계는 센텔라 70 크림입니다. 이 크림 제품은 병풀 추출물이 70% 함유된 크림 제품인데요. 건조하고 지친 피부에 수분 충전과 진정, 영양 공급을 해줄 수 있는 크림입니다. 아무래도 이렇게 가을철이 되면 피부가 좀더 예민해지고, 들뜰 수 있기 때문에 기초부터 탄탄하게 해 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바로 이렇게 피부에 수분이 채워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본격적인 가을철로 오면서 건조해지거나 푸석해질 수 있는 저희 피부를 위해서 피부 수분도 충전하면서 피부 진정에 도움이 될수 있는 이 퓨어리스 제품과 가을철에도 들뜨지 않는 피부 메이크업 완성하시길 바랍니다.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